아프아프이로 아프로. 아프로. 아프로. 아안로 하면 한개프로아아아아로아으로 아프로. 아으로 아프로. 아프로. 앞으로 아프로. 아프로. 아아아이 아, 아 2, 3, 2, 3, 앞으로, 3, 3, 앞으로, 3, 앞으로 돌아가, 앞으로, 뭐 해? 야, 아케이 야,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안야 가까이 그걸, 그걸 다이빙하러 두개 짜리라고, 이게 두개 짜리, 두개 짜리, 두개 짜리. 아, 이 아, 아, 이야 아, 큐볼 아, 큐볼 아, 이 자! 야! 야, 어, 야, 교대! 나가! 김분수아 아, 아, 나가! 오케이잡 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10개! 10개! 오케이, 빨리, 빨리! 야!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야, 국민규야. 이태으로 체력 들어. 헐! 들었어? 야, 뻗어 봐. 하! 앞으로! 앞으로! 돌면 힘들어. 돌면 힘들어. 돌면 힘들어. 세. 몇 개야, 형님? 세개 남았어? 헐! 으몇 개야? 헤이! 오케이. 아 정말 이봐 별거 아니지. 다음 다음 단계가 어려워. 동지 빨리 일어나. 좋다 야, 하나, 둘, 형님. 셋, 이, 야, 앞으로 쏘. 또다 다시 한다. 아이고,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뭐치 아, 빨리. 다섯 개 좋았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몇 개야? 으 아! 야, 이거야! 두 개! 차... 아! 빨리,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야! 땡큐! 욕심! 야! 자, 빨리, 야, 와, 빨리, 야. 여기 빨리, 어. 빨리 일어나! 아! 빨리 아. 일어서! 아, 아, 아. 빨리 일어나, 빨리! 안 돼!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몇 개야?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일어나, 가야. 네, 네, 네, 네. 야, 야, 야. 잠 땡큐야. 잡어, 야, 씨. 저 땡큐인데, 씨. 아이고, 체력 움직여. 가. 몇 개? 10개. 10개. 10개. 10개. 1 0 여덟 개 남고. 서비스, 서비스 이렇게 많아. 와, 오케이 오케이. 헤이. 뭘 멀어? 여섯 개 남고. 야, 아, 사이비엄 세잖아. 어, 완격적으로 정확하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오케이. 세 개. 나 저렇게 뛰어야지, 뛰어야지. 어이, 오케이. 두 개. 야안 빼니까 멀어지는 거 아니야? 멀어. 왔어. 야안 빼. 안, 안, 안 빼줘? 이게 뭐야? 이게 슬라이딩이야? 뒤샷 빠져 놓고가 아! 까 아, 아. 아, 오케이. 가. 아, <웃음> 아, 고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그래 아, 가 빨리. 가, 빨리. 어, 어, 어, 어. 그래 가라고. 오 어, 민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어, 가. 가. 가. 가 앞으로 야, 가. 그렇지.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가야지 그럼 지금. 그러라고. 아이고. 아, 오케이. 일어서. 오케이. 가. 간다. 빨리, 렇수 빨리. 간다. 그치 아, 빨리 야, 와서 잘한다 잘한다 아 이씨 아 욕해 욕해 욕해 잖아 욕해 욕해 욕해 그냥 그래 요 아이고 볼볼볼 아이고. 볼, 볼. 아이고 아 이건 아니다 어서 빨리 와 아니. 그치 발들 아이고 이런 걸 일어서 야야 하나 야. 야. 다 있어. 나이스. 이야볼 응, 볼. 땡캠한번야 서비스. 서비스 주는데 지금일어 일어나는데 3초 지나려. 빨리, 빨리. 빨리. 아이고. 그 차도, 그 차도 상당히 상당히, 볼안 볼. 볼. 그 아, 어, 그렇지. 보임, 그래. 좋아, 좋아. 그렇지. 볼 보임, 바,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몇 개야? 몇 개야? 일어나. 몇 개? 몇 개? 야, 어 서비스.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잡 제이. 빨리 와. 아, 네. 오케이. 야. 좀 뛰어, 뛰어, 뛰어. 그치, 그치. 하나 가져. 빨리 와. 빨리. 빨리 내키야얘네 50개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제이. 아, 왔어제오케이 어제. 공이 먼저요. 야 어제 여기 이노구규 나타났어. 장갑... 한번할때 열심히 영화죠. 하라고 그럼 바로 끝나잖아. 장갑 껴야돼 장갑. 한번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야 5분 씩만멋진돼 5분 씩만한 번만 딱 봐. 준비되면 이야기해. 준비되면. 준비되면 이야기해. 마지막 세트는 감독님. 야 어제 다 했어. 뭐한번때뭐 아무리 안다확인했다며 야! 아이고, 헐! 아 야, 씨, 뚝시다! 씨, 뚝시다! 씨, 이시다 씨, 뚝시다! 씨, 다 씨, 다 뚝시다! 뚝다 뚝시다! 다 뚝시다! 뚝시다! 뚝시다! 와! 여기! 내가 포어열곱개열곱개이렇게 다들 열일게 개. 열일 와! 다들 다들 야 다들 다들 열일일곱야 다들 열일야야 다들 열일곱 개야. 다들 열일곱 개 빨리 일어라 빨리 어 빨리 어 빨리 개어나빨일어 빨리 일어야어서 이어서! 아, 이어케이나어서 야, 이어서!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야! 야! 야! 나이 야. 나이 나이 아홉 <목소> <목소> um, er. 개. 이 개, 열개 y 고열개 y 고 아, a y o 어 a y o k 개 y okay, 개 k a 하나, 어, 아, 일어났어? 일어났어? 오케이! 오케이. 여섯 개 넣고! 와, 안 가면 추가할 거야! 오케이.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다섯 개! 네 개! 네 개!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세 개! 좋아, 좋아. 끝까지, 끝까지. 아, 무효! 아, 아, 세 개! 오케이. 두 개. 아이고. 두 개. 라알았으니 일어나. 아 <놀람> 아 어, 어, <놀람> 어. 어, 알았으니까 일어나고 헤이. 라스트! 라스 아, 빨리. 라스 아아아 빨리. 헤이. 1 야. 어, 일으키는 동작이었는데. 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좋아, 앞으로, 괜찮아, 빨리, 빨리. 앞으로. 아, 쎄, 아, 벌써. 벌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땡큐, 사람. 야, 이렇게 치도데 이거 어떻게 치라고. 공면안 네. 오는데. 네. 넷!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다섯! 와! 네. 두 개짜리, 일곱! 어이! 어, 간이 속이 아파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와, 열 개야! 열 개! 두 개! 예, 아, 아, 야, 그래. 그래. 빨리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안으로 취하면 리와서비서서서서서서서 아이고 야야통 맞춰 가지 고 일어나 하나 야 그만. 예형 빨리 잡고여1개개다 했다 다 했다 야 잡아야 지 이거. 여1개 오케이! 오, 야! 3개 2개짜리! 빨리 빨리 빨이 9개, 9개, 야! 야 땡큐볼, 땡큐볼! 아, 씨, 토거 같아! 토, 어, 야! 돼. 해도 토하면 하나 더 까줄게! <웃음> 여덟 개개덟개 어, 아, 서비스! 개몇 개, 몇 개? 7개라고! 개 일곱 몇몇 알았어, 몇 여섯 개 하면 끝나네! 야, 근데 공 2개를 보내면 하나 추가하 헤! 몇 개? 네 개야? 다 있네, 형세 어, 개! 좋아 좋아, 앞으로 오라! 어, 미터 어, 볼! 어, 오케이 오케이, 두 개! 두개두 개, 두개한 개! 라스트! 라스트! 라스 스무 개 한번. 아, 토면숨깔다니까한돼요 처음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20개. 영아 영웅이가 아, 또 어디서 뭐봉 아, 네 있나 봐. 20개 오늘 마지막. 어? 아. 카요케 아, 아, 그래,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첫 판부터 장난이데 네. 네.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아. 앞으로 앞으로 아 끝까지 파운드 잡아야지 끝까지 아이 이거 다 빠져 다 빠져 야이 끝까지 끝까지 앞으로 앞으로 아 이거 뭐다 놓쳐 야. 빨리 와아 와. 이거 봐 이거 아두 아. 개짜리인데 아. 앞으 앞으로, 가으로 앞으로. 아이고, 앞으로. 아 빨리 앞으로. 이고 아이고, 앞으로. 아이 자, 자. 앞으로. 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이이 아 오. 미안 미안 어, 오케이 자, 어, 자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어와 잘했어 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빨리 가 아야 하나 하나 십이 덟둘둘 빨리 빨리 자자 아유 여기 여덟 개한번 여덟 개한발 옆에 한발 옆에 한발자어어아 빨리 빨리 빨리 끝났어 서비스 서비스 바쁘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앞으로 돌아 앞으로 앞으로 자 아이고씨 아.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 아. 아. 일어나라고 아. 야 자자 서비스 자 서비스 아이고, 아이고. 인어공주 나왔네 또 아. 네. 인어공주 아니 인공주 일어나 일어나 자. 자. 두 개, 두 개. 두 개. 자 오케이 두개두개두개자 아. 오케이 라스트 아. 라스트 라스트 자 아이고 아이고 아 빨리 아 라스트 아 빨리 아이고 아 야 마지막에 웃었어 나 봤어 너 웃었어 서거 어? 하나의 소중함을 야, 느껴봐 오케이 좋다 오 좋다 동 오케이 가운 어디가 어디가 아 자, 자. 아이, 와, 한발 <목소리> 오케이. 아, 아, 에이. 에이. 저. 야, 옆이잖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좋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까지 확인해 끝까지 오케이 아유. 오케이, 아유. 오케이. 아유,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6개, 6개 일어나, 나 일어나, 일어나 야! 이 형은 100개짜린데 아, 야, 일어나, 아, 빨리 오케이. 자, 오케이 쨍게, 아, 쨍게, 빨리 다 왔다, 다 야. 왔다 아, 아, 아, 야, 이거 한번빨 뻗었으면 아, 아, 잡을 것 같은데 아, 자, 와, 땡큐 볼 오케이 두 개, 두 개, 두개두 개, 두 개, 아, 미안, 미안 이거라, 빨리 아이 야, 밑으로 갔어, 밑으로 아, 빨리 아, 이거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임비, 라임비, 라임비. 라스트, 라스트, 나와 트라어트라스어라어라스라 앞으로 스트 앞으로 라스트, 라스트, 스트이구야스 <웃음> 아, <라스트, 라스트>. 어, <웃음> 아, 와, 미안. 와, 미안. 와,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와, 미안. 와, 미안. 와, 미안. 여미여 와, 여안 와, 미안. 와, 미안. 와, 미안. 와, 미안. 와, 와, 미안. 와, 미안. 와, 미안. 와, 미안. 와, 미안. 와, 미안. 와, 미안. 와, 빨리 와 오케이 열네 개, 열리기 어! 나이스 나이스 열리어나 좋았어 좋았어 야 미안 기 자자자 한발 옆인데 땡큐 오케좋아 그렇지 맞았어. 아 떠났으면 잡은 거 같은데 이거 아우 다습니다아 가까이 잡았 끝났어? 클라이맥스다. 기대가 크다. 민규. 좋은 거리만 한번 부탁해. <웃음> 해야지, 시작하지. 아! 아! 더 크게 봐 다음 아! 아! 먹었네. <웃음> 하나 하 <하나. 가져와>, 야. 두잖아 <웃음> 오케이. 그거는 두개 아니지. 아 잡아야지 그러면. 어. 넘어지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두월세이요오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어이, 어이. 앞으로 라고아두개 짜린데! 빨리 일어나! 어아또 지나가! 오케이! 오케이! 어이! 어이. 그렇거두개 쳐주는 거야 이거? 야!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열이에요. 열. 열, 열, 아, 열, 열. 야, 야, 야 엉스테딩도 앉아, 뭐 야, 너를 라란 말라고 그래. 말라 그래. 아이거안 돼. 만안 돼. 만 빨리 나 나왔다, 10개. 1개 아유. 야, 그거를 잡아줘야 돼. 서비스인데, 지금. 오케이. 빨리. 이쪽에, 이열 개. 자. 아유, 요즘수수오 진짜 알 자, 나 알았자자자자자한 아, 발같이 야야 아, 아, 야, 저거 아닌거 같은데 너 일부러 아, 아, 같은데 어? 잖아 종아리 진짜 종아리 올라왔어요 종아리가 렇게못는다 맨날 올라왔대 진짜요? 아까 못 먹고 나왔어. 요 오늘 저거... 30개 말하시려고 하길래 응, 응. 이제 영상으로 다 봤는데 20개라고 났어. 말하니까 영상 영상 보지 말라고 했어. 영상, 영상 때문에 개수를 너고 쏘시려고. <웃음> <웃음> 이제 무슨 웃겨서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어이 가 없어. 이거 진짜 저 이거 진짜 못해요. <웃음> 네. 비난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좀 텄는데 터졌나봐요 지금 아 진짜 힘들어 이건 진짜 이거 이거 지금 받아본 사람은 아예 이게 야구선수만의 공감하는.. <웃음> 어? <웃음> 야야네가 어디 나한테 뭐라고 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런닝은 지켰기만 하고 차라리 엑스트라가 난것 같아 했을 안 했어?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어. 그렇지 가 않아요 <웃음> <웃음> 야 이제 뭐야 세 분만 가, 집에. <웃음> 너치료봐도치료 <너> 네. <웃음> <웃음> 할만하잖아, 솔직히. 진짜 할만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만이었어 야, 봉윤규. 네? 윤정울 웃고 있잖아. 정 울고 있잖아요, 진짜. 승살이어서 그래요, 젊어가지고. <웃음> 처음 받아왔어요, 이렇게. 클럽 글러브 다.. 그, 그건데 지금 글러브에 박혀있는 거 맨날 음. 역시 베테랑이 오거 진짜 어렵게 잡을 수 있게끔만 딱 치시는 것 같아 진짜 막전력을 뛰어가서 뻗어야 클럽 브다할수 있게끔 딱딱그 정도 치고 주인공 지금 콩 밖으로 다쳐. 이거 진짜 억울한데 콩 밖에다 치실 면콩을깔 이유가 없잖아요. 콩 안에다 쳐야지. 근데 밖에다 쳐는 무슨 저희보고 안 갔다고 그러면 부치는 잘못 치는. 에 부치. 야 빨리 올라가. 부치. 네. 콩 밖에다 치실 거면 콩을왜 깔았습니까, 부치. 야 정확히 콩안놓 맞췄거든. 정확하게. 제 진짜 입변하고 제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 매년 막 어? 최악이다 최고다 어? 이랬는데 <웃음> 야, 이번에도 솔직히 마음은 아 그래도 힘들겠지만 할만하겠지? 난 아까 뺏땡싱 때 내고만이었다니까 <웃음> 공이 안 보였어 어지러워 <웃음> 공이 안 보여 야 오전에 <웃음> 수비가 넘어질 보였잖아 진짜 와. 어지러워가지고 하이 코치 아이고 수비가 아니라. 그치 진짜, 그치? 진짜. 진짜 형 하이 코치 이거 마인즈 t v 오니까 약간 불량 욕심 때문에 어, 카메라만 그치. 두면 막 마을, 마을으로 약간 박하이 코치 예능 한번 나가야 돼 야 이거 섭외해 가야 돼 최영리하고 나가서 루팅 한번 하시겠다 진짜 <웃음> 진짜로 열한가지로 바로 가위떼요 가위 빨리 아니 홍영민 장가 갖고 와가고다 찢어진 거같 그러니까 아니 여기 우리가 뭐, 아받아야 된다니까 야 이거 몇번 해야 된세번 남았대 이게 월드컵 시즌이니까 월드컵처럼 한번 찍자 사진 사진 어떻게 서울. 이렇게 월드컵 이거잖아 알지 아, 사람 아니, 끝에 사람들만 해 그래, 끝에 사람들만 해 아, 어떻게 어떻게 들어야 돼? 놀러 갈 건데 올라온 표정이 뭐야? 능민 어. 포즈 해야 되는 거다 같이 승이 음. 이거 아니야? 이거야, 수염이. 이거야, 수염이. 이거야, 수염이 이거잖아 승이서이거잖아 <목소리가> 대한민국 죽여야 아, 돼나 대한민국 죽여야 나, 나, 나, 나제해탈나대민국 <웃음>